대로 들어가셔서요. 아무것도 안 감고 요두 개에만 들어가셔서 실 걸어서 빼고 빼는 거. 그게 1단이 끝난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문 닫은 것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, 일단이 해서 빼뜨기까지 해 주시는 게 문을 닫았으니까 일단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. 자, 옆면 보시면은 2단 이랑뜨기를 40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랑뜨기는 짧은뜨기를 윗방코에만 하는 건데요. 첫 번째 우리 빼뜨기 할때 이미 윗방코랑 코상 걸었으니까 먼저 이랑하기 전에 기둥은 하나만 세우고요. 기둥은 하나. 근데 얘는 코로 세지 않는 그냥 기둥이에요. 그리고 첫 번째 코는 그냥 우리 빼뜨기 했던 이 코에 그냥 들어가주세요. 자... 여기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. 이렇게 짧은뜨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감고 아무것도 감지 않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게 짧은뜨기인데 이랑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코부터 뜨실 때 보세요. 여기가 그 지금 코거든요. 그러면 여기 위에만, 위에만 뜨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제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. 짜잔! 짧은뜨기. 그 다음 코도 여기. 짧은뜨기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쭉한 바퀴를 돌아올 거예요. 우리는 지금 타원형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랑뜨기를 떠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랑뜨기라고 하죠. 왜냐면 짧은뜨기를 하는데 위에 반코만 뜨는 거기 때문에 이랑뜨기이고요 그리고 그냥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각각의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, 한 코에 하나씩.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에 각각의 코에 자 여기 옆면 돌아갈 때도 똑같아요.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각각의 코에 한 코에 하나씩만 뜨면 돼요. 이게 이랑이 지금 우리가 코가 40번이기 때문에 이랑뜨기를 40번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고 40개를 뜨게 되면은 한 바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는 겁니다. 짜. 이거는 따로 그냥 처음 이렇게 보여드릴 게 크게 없어요. 반복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후다닥 후다닥 나름 뜨고 있는 거예요. 코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윗방 코에만 짧은뜨기를 뜨는게 이랑뜨기니까 딱히 이렇게 카메라에 들이대지 않고 그냥 호딱호딱 떠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자 보세요. 여기가 지금 우리 빼뜨기를 했던 문을 닫은거 이게 문을 열었던거거든요. 빼뜨기와 기둥코는 이랑뜨기하는 단에서는 코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두 개는 뜨지 않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. 여기가 마지막 코 얘는 빼뜨기 문다은거 얘는 문연거코두개 아니죠.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. 헷갈리시면 코를 그냥 세보세요. 내가 몇 번째 지금 떴나 여기가 지금 39번째일 거고 여기가 지금 40번째래요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40개 뜨라고 했으니까.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있고 자, 그러면 빼뜨기랑 기둥이 코가 아니래. 그러면 자, 여기 지금 첫 번째 코 있죠? 여기. 이 친구 제가 잡고 있는데. 여기에 다시 문을 닫을 거예요. 벌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붙여야지 문을 닫아야지 끝나는 거니까요.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게 빼뜨기. 문 닫았네요. 자, 이렇게 지금 모양이 보이시는데요. 선님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바깥쪽, 겉면이에요. 그러면 바깥쪽, 겉면이 바깥쪽을 봐야 되니까 뒤집. 이렇게 모양을 뒤집어서 모양 형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늬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. 반대 방향도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은요.